m r 아니구요 어, 지금 저는 어, 2020년 첫 해뜨는 모습 해돋이를 보러 여기가 어디냐 어, 롯데 월드 탑업 시그네 42층 로비에 와있습니다 해뜨는 모습 어, 촬영을 하려고 지금 잠 안자고 봤어요시근이안서해 음. 뜨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떠들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 시그니엘 나밖에 없어 잠만 패딩 입고. 여기가 해 뜨는 곳이래요 밑에 뭐가 붙었다고? 아 빛이었어? 이쁘게 다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어? 여기 밝아지고 있는데? 밖에 해볼게요 보이긴 보여요? 이게 해가 다 뜬거면 대망인데제저 응, 어플 깔았거든요? 이 방향이 동쪽으로 뜨는데 한이 정도? 가운데 딱 말고 한이 정도? 해뜬거 맞는 거 같은데? 이게 해가 뜬 건가요? 원래 볼보라고 봐도 안 보이는데요? 네눈이조금 왔잖아요? 네 아 그래요? 뜬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니, 보인다, 응. 지금 45분인데, 그러니까 사실 한 6분쯤이라고 저도 느끼는. 아직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. 네, 여러분들. 지금 2020년 1월 1일에 해가 떴습니다. 근데 <웃음> 해가 안 보여요. <웃음> 어떡하죠?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졸려요. 아이.